음이 아닌 정수 만족하는거는 3H7은 9C7은 6 36 이거잖아요 근데 아, 여기서 응. a 2의 A플러스 2B인데 이게 응. 8의 배수이려면 응. 7, 이게 8일때 8일때는 응. A B가 응. 1 1 또는 응. 3 0 응.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 이것보다 크면 되니까 응. 그냥 반대로 A, B가 8이 아닐 때 응? 이게 모든거 해당하는 거니까 응? 8이 아닐 때는 우선 A가 0일 때 응. B가 0일 때 당연히 안 되고 응? B가 1일 때도 당연히 안 되고 2가 되면 4, 4, 16, 8의 배수니까 만족하니까 이거 안 되고 그다음에 응? A가 1일 때는 응. B가 1일 때 당연히 안되고 음. B가 0일 때 그럼 음. A가 1일 때는 B가 0일 때 음. 이렇게 딱 하나 둘셋넷 그래서 음. 36 빼기 4는 3 2 3 2 그렇게 나와야지? 네.